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꼭 해야겠어 믿으른은 그래 그럴 순 있어 하지만 왜 하필 아주 온진 이에 못하겠어 그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게 맞지 소리 하는 팀이 별로야 이번 판엔 말 파이트와 오공도 있으니까. 한 분만에 쏠게 나는 소리가 무언가. 네 말과는 먼 얘기. 내가 운다면 너가, 너가 괜찮다면 왜 이제 와서 지은 소리? 꿈팔고는 보신 자 보다 뭔구 공은？미 안해요.